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였고 3월 18일 보름달을 전후로 하여 강진들이 발생 중입니다. 특히 3월달은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3월 16일을 되돌아보면 3월 16일에는 시마네현에서 지진이 발생한 후 12시간 동안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3일 현재까지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강진 이후에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 즉 동북지역에서 지진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지진이 갑자기 감소하였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3월 16일 후쿠시마 규모 7.4강진 발생 전에도 그 전에 지진은 심한해연의 지진 하나뿐이었습니다. 3월 22일 화요일 역시 약 7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이일 연속으로 장시간 지진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간대입니다. 밤 10시 반쯤부터 이틀 양속으로 지진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3월 16일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저녁 11시 36분이고, 이와태에서 진도 5강이 일어난 것은 저녁 1 2시 15분이므로 같은 시간대입니다. 최근 같은 시간대에 강진이 발생을 하거나 같은 시간대에 지진이 갑자기 멈추고 있습니다. 저녁 10시에서 12시까지는 당분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발생한 규모 7.4의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시설에서도 일부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재진 직후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사용 후해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 기능이 약 7시간 반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2011년 동일본대 지진 당시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에서도 17일 오전 1시 30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특히 제1원전에서는 오염수를 보관해 놓은 탱크 중 우기가 지진 영향으로 원래 있던 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원전 1호기에서 11년 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연료 파편이 남아있는 경남 용기의 압력 또한 지진 직후 높아졌다 내려왔습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에서 물이 새지 않았고 부진의 방사선량 데이터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우려와 공포는 여전합니다.